스위스의 철학자 막스 파카트는 침묵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만약 언어에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언어는 깊이를 잃어버릴 것이다. 인간의 언어는 침묵에서 나온다.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? 지나치게 많은 말을 쏟아낸다고 내 마음이 전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적은 양의 말과 상대의 공감을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.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길 바라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침묵의 힘입니다.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서도 나타납니다. 동양은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했습니다.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하게 하겠죠. 또 그림을 봐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. 서양에는 캔버스에 색을 모두 채웁니다. 그러나 동양에는 여백을 항상 남겨놓죠. 아무 것도 칠하지 않고 또 그리지 않는 여백이 존재합니다. 그 여백 덕분에 사물은 더 뚜렷하게 보이죠. 말에서 여백은 침묵입니다. 비워놔야 내 말에 힘이 있습니다. 장자는 지도지극 혼혼묵묵이라고 했습니다. 진정한 도의 최고의 경제는 깊고 어두운 침묵이라는 뜻이죠.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혼혼묵묵은 결코 무조건적인 침묵이 아니라 극한 침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말을 무조건 안하는 침묵이 아니라 말이 잘 전달되기 위한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.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나는 마음이 편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탈이 납니다.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구매하게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. 하려는 말을 한 번만 더 참고 생각하는 것, 이것 또한 침묵입니다.